안녕하세요. 짧은 디비알 짤띠의 김남국입니다. 이번 316호 디비알 창간 13주년 기념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실패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성공한다. 금융 스타트업 토스 잘 아시죠? 이승건 대표가 디비알에 기고했습니다. 어, 성공 비결이 있었다면 대기업 경쟁자들보다 자원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했지만 실패를 더 싸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스는 지금 직원 5명이었을 때나 지금 한 800명 정도까지 이렇게 직원 숫자가 불어났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최소 기능 제품만 빠르게 선보인 다음에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어 아이디어를 계속 검증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어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빌게이츠가 제안한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도 이번 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빌게이츠는요. 신간을 통해서 탄소 제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뜻하는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는 게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한 기술 및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라게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기상 정보를 경영에 활용한 사례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에는요. 기상 정보하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날씨 판매 지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점주들의 이 빵을 주문할 때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비 오는 날에는 피자 빵이 더잘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밥이나 파전 같은 게 이제 먼저 떠오르잖아요, 비올때. 마찬가지로 빵집에서도 기름기 있는 피자빵이 더잘 팔렸다고 합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차가운 샌드위치보다는 따뜻한 샌드위치가 더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점주들이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문을 넣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호 DBR 케이스 스터디는요, 라이브 커머스 전문 플랫폼 그립의 성공 비결을 분석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휴대폰으로 그 누구라도 어, 자기의 상품 혹은 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면 어, 자기 상품을 마치 홈쇼핑 방송처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요. 어, 성공 비결은 한세 가지 정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극단적 편리함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어쨌든 물건 보면서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판매자는 아무 기술이 없어도 휴대폰 하나로도 판매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홈쇼핑 화면 다 세로화면이 없죠. 다 이제 가로화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과감하게 모바일 최적화된 세로화면으로 소통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영상통화하실 때다 세로로 하시죠. 뭐 가로를 잘안 하시. 결국은 어, 휴대폰으로 가장 통화하기 편한 어, 그런 패턴을 만들어냈다. 세 번째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다양하게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 없이 양방향 소통 과정에서 그 시청자들이 막 갑자기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막뭐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리얼리티 예능 같은 그런 콘텐츠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진 기업의 다섯 가지 기후 대응 전략 도 아주 유용합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변경입니다. 탄소 고배출 사업이나 공장 같은 걸 매각하고요. 대신 저배출 사업을 추가하거나 저배출 공장을 추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정에너지 구입입니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1 0 0를 청정에너지로 조달하는 알리백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협력을 통한 시장 선정입니다 덴마크 기업들 한여개 정도가 그린 수소 생산 설비 그다음에 해상풍력 생산 계획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기업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업 전후방으로 탈탄소화하는 겁니다 애플이 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는 반도체는 모두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된다고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기술 개발입니다 테슬라처럼 혁신기술 개발을 주도해서 어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도 대표적인 어 전략으로볼수 있습니다 소장님, 이번 DBR316호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사가 메인을 이뤘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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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과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또축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어떻게 보면 생존 같은 게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 가능한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기업이 이제 건전하게 우리 그 사회와 환경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존에 이제 훨씬 더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환경 이슈는 아마도 기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한것 가장 근본적인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배출 할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병도옛날 그냥 버렸다면 라벨 같은 거다 떼고 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거좀 규제 측면에서 포장재 같은 게 이제 다른 종류 두 종류가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립장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에요 최선을 다해서 종류별로 섞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